ISTJ는 ENFJ의 순둥순둥함에 빠져 연애를 시작합니다. ENFJ는 ISTJ의 듬직함에 빠져 연애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ISTJ는 ENFJ의 모질 앞에 이마 짚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ISTJ는 ENFJ가 나만 바라봐 주길 원하지만 ENFJ는 여기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ENFJ는 ISTJ에 비해 사회생활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ENFJ는 생각보다 무뚝뚝한 ISTJ에게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서로에게 원하는 바가 뚜렷하지만 이걸 대놓고 논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말이 나오면 끝끝내 파국에 다다를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한발 물려날 필요가 있습니다. ISTJ는 ENFJ의 사회활동을 존중하되 마지노선을 지켜달라고 요청합시다. ENFJ는 애정표현을 행동으로 하는 ISTJ를 이해하듯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씩 딥러닝시켜줍시다. 한쪽이 맞고 한쪽이 틀렸다. 가 아니라 둘다 다른 것이고 정답이 없다는 걸 이해한다면 좀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 청해 주시서유 유통해 ISTJ와 유아인 신고하시기 be one had nader is tj world membership a good h a s h i m y a n secret young sang b o n i n young fan young sang v-log asm r-doom total negative benefit you'll new leal s u it's u i d nader uchuk s a n dan card lul click ha g i d had u say yo